뭐든지 원샷에버리는 남자 원샷맨입니다. 참! 오늘은 전 세계적으로 생수시장 1위 브랜드 프리미엄 이미지를 가진 생수 에비앙을 마셔볼건데요. 최근에 1리터 원샷을 시작하고 나서 건강에 대해 걱정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건강한 물 원샷을 준비해봤습니다. 이 에비앙 생수는 1789년에 프랑스에서 신장 결석을 앓고 있던 사람이 에비앙이라는 물을 마시게 되며 완치되었던 유래를 시작으로 오래도록 약수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건강한 물이라고 하는데요 에비앙은 알프스 산맥이 바로 아래에 위치한 마을 이름인데요 3만 년이라는 기간에 걸쳐 가지고 알프스 산맥의 천연필터로서 퇴적층에서 15년이라는 기간에 걸쳐 가지고 필터링 돼가지고 이 마을로 물이 내려온다고 하네요 1829년에 생수도 최초로 만들어져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마실 수 있게 됐답니다 생수도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이 마을로 물을 마시기 위해서 이 물을 마시려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넘쳐났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이 에비앙 생수를 처방해주는 의사도 있다고 하네요 들으면 들을수록 빨리 마셔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알프스 3 0의 천연 약수. 지금 바로 원샷 해보겠습니다. 짱! 많이 마신 것 같은데 여기에서 여기까지 왔어요 와... 정말 너무 아쉽습니다 하지만 이런 프리미엄 이미지를 가진 생수를 마시니까 제가 프리미엄이 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원하시는 음료수 원샷이나 있스 리뷰를 보고싶으신 분들은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든지 원샷하는 남자 원샷맨이었습니다! 참!